저는 내 네,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법규 위반 중 제한속도 위반은 가장 흔한 위반 중 하나입니다. 다른 위반으로 단속이 된 적이 없었던 분들도 과속으로 단속돼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받은 적이 아마도 한두 번은 있으실 텐데요. 과속이 위험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운전자가 공감하는 상식이지만 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과속을 하는 바람에 단속에 한계가 있었고 이에 경찰은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장착한 암행 순찰차를 운행했는데요.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고 이제는 암행 순찰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량에도 확대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알려드리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하겠습니다. 동티뷰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사고의 치사율보다도 14배나 높은 33%로 높게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경찰에서는 과속단속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고 탑재형 과속단속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를 운영해 왔었지. 그 결과 지난 한 해에만 탑재형 과속단속장비를 활용해 14만 8,028건을 단속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현저히 줄었다는 거야. TV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암행순찰팀의 경찰관에 의하면 하루에만 단속건수가 100건이나 되고 실제로 260에서 2 270km 정도로 과속을 하는 차량을 끈질기게 추격해 잡았는데 재미있는 건왜 이렇게 빨리 달렸냐는 질문에 국산차가 자꾸 따라와서 달렸다고 했다는 거야. 다행히도 사고는 나질 않았지만 큰일 날 수도 있었던 거지. 하여튼 이와 같은 유사한 성과들이 있었고 지난 4월 3일부터 암행 순찰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도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어떤 차량이냐 하면 바로 일반 순찰차야. 그동안 일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 순찰차가 있어도 무시하고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카메라로 채집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거야 잠깐 과속 단속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순찰차를 추월해 지나가고 순찰차가 과속 차량의 뒤로 붙으면 본인 앞쪽에 부착된 레이더를 통해 조수석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자동으로 속도가 측정돼 기록이 되게끔 돼 있는 거야 지난해 12월 10일 이후로는 초과속 운전이 적발되면 형사 처분을 받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끔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는데 이제는 표에서 처럼 초과속도 80km를 초과할 때는 처벌이 강화돼 벌금과 벌점에 불형은 물론 3회 이상 100km를 초과할 경우엔 면허 취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강화가 돼 있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 야간 구분 없이 상시 배치 운영이 되고 특히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의 과속 우려 구간에 집중 배치돼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좀더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할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현대인의 삶은 점점 과속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보다 높고 빠르게 또 멀리 가는 것을 목표로 삼기에 반칙을 일삼게 되지만 결국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 사고로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조금은 천천히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레갈랜다 네 수고했어. 동티뷰요